월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말레이시아는 적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의 태풍이 없습니다. 주변국 태풍의 영향으로 우기 때에는 호핑투어 등 해상투어가 취소될 때가 있습니다. 쓰레기는 잘 버리면 된다는 생각보다 쓰레기의 양을 일상 속에서 최대한 줄이려는 선진적인 생활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